음... 이게 좀 되게 담백한 맛? 되게 있고 이 특유의 이제 음식의 향들이 좀 강하긴 음. 한것 같아, 요 확실히 또. 특색을 좀. 특색를좀잘 나타낸다 해야 되나? 맛이 좋아요, 좋아. 이게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저 연령대 상관없이. 맛있어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녕하정한 지금 11월인데도 아직도 코로나가 안 끝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대만도 못 가고 대만 음식도 못 먹고 나이트도못 보고 되게 고통의 나날을 <웃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우연히 아이케리라는 플랫폼을 알게 됐는데 이 아이케리를 통해서 대만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이케리 측의 도움을 받아서 대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물건만 배송만 기다리면 되겠죠? 누구지? 이 시간에? 누구세요? 따 짜란! 여러분 아이큐리에서 택배가 왔어요 번 여기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야, 와이 와, 아이케리가 진짜 포장이 꼼꼼하게 되는 거고, 이거 뭐, 과자인데도 망가질 일이 없네. 그러면은 물건을 좀꺼내볼게요 증빵미엔. 그리고 두 번째는, 해변 조조에그로 위첼신 쯔비스 트레이닝 첸우치첸 위담포. 삼촌부가탕 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아이케리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또 저만 먹을 순 없잖아요. 그동안 같이 고생해온 민호 정현이. 같이 한번 해서 만나서 먹겠습니다. 맛있게. 자 그러면 은 그때 봬요. <놀라> 다자하오, 워스 정환 워스 펑기 워스 미노. 저희가 이제 아이캐리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오늘 모였어요. <놀라> 시간이네, 시간이네, 아, 네, 네, 네. <웃음> 우선은 스피드하게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앞에 물건 다섯 개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저걸 하나씩 다 소개해드리고 같이 맛있게 먹어보는 먹는 거도 다식섯 개? 요 먹는 거로 네. 시작할게요 네. 요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층밤미엔 후마짱샹 층밤미엔 후마짱샹은 여기 아저씨 보이시죠? 대만의 유명한 MC래요 이분이 이제 브랜드와한 거고 일반 면처럼 튀긴 게 아니라 겉면이 이에서말린 거고 참깨 맛이야 저희가 지금 미리 끓여놨는데 네. 빨리 어. 냄새가 나요 아, 진짜 네, 고소한 선생님. 냄새가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윤기 잘잘 흐르고 되게 고소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냄새가 이거 음, 냄새가 좋아 음식은 먹어봐야죠 네, 음식 사실 이게 미리 끓여놔가지고 <웃음> 싫었어요, 네, 음식이, 네. 음식이. 어때? 이거 되게 그 참깨 맛이 굉장히 강한데? 저는 좀 텁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텁텁하지 않고 되게 윤기도좀잘 흐르고 참깨도 기름이 있으니까 맛있어요 일단. 건더기가 원래 없는 거야 건더기가 없어. 여기서. 아 원래 없어. 아, 어. 원래 근데 없어. 그거.. <목소리> 그게 그게 좀 약간.. 아 그게 특기하고어을때 저는 좀 짜파게티 맛이 많이 나요. 아, 아 근데 짜파게티랑 약간 비슷한 맛이 우후한 맛이 좀 땅콩 맛으로 네. 느끼죠. 이건 아침에 먹어도 괜찮을것같아 그렇죠. 그렇죠. 어, 되게 간식, 그런... 간식으로, 간식으로 먹어도 되고 네. 끼니로도 괜찮아요. 네, 우선은 그러면 첫 번째 음식 먹었고 자, 두 번째 음식. 사이비엔쪼우 티엔 가인 짙다, 딴지엔딴지엔딴지엔은 익숙하죠. <놀람> 딴지엔은 이거 에그로르지, 에그로. 우리가 저번에 먹었던 건 맞아. 오리지널 맛이고, 요거는 차향이 들어가 있어. 차향이요? 어, 한자로 찬, 차라고 써있는데. 그 차종이. 차 다 포장이 다고고스러데네 과자고. 뭐. 여기 다 여기 약간 듀티풀리 아, 감성 같아. 아. 되게 생긴 게 조금 익숙하네, 되게. 음. 우리나라의 음. 크리스피롤그거 맞아요, 맞아요. 롤. 그럼 이제 두 번째 어, 도 먹어봐야죠. 어, 음, 약간 이것도 고소해요. 아까 첫 번째랑 비슷하게 좀 되게 담백한 맛? 되게 있고, 그리고 차 향도 느껴지고. 이 특유의 이제 음식의 향들이 좀 강하긴 음. 한것 같아, 요 사실. 를좀잘 나타낸다 해야 녹차 느낌은 좀 나긴 나는데 에그룰 맛이 확실히 강하네 이게 에그룰이라는 걸알수있어 맛이 좋아요 좋아 이게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저 연령대 상관없이 맛있어가지고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 배웠어요 하이비엔 쩌우쩌우 티엔가닌 딴지엔 <웃음> 이거 이름이 예뻐 하이비엔 쩌우쩌우가 해변을 걸어요 이런 아 지아이거또아뭐써있 하이 오크라고세 번째 미생신 쭈이수! 쭈이수는 한국에는 거의 뭐 없다고 받지 토란, 토란으로 만든 토란. 디저트야. 어. 어? 토란은 디저트? 타로라고 하지. 일반적으로. 음. 타로 디저트. 어, 그리고 공자의 공짜, 타로 밀크티. 차이중에서 어, 아, 아. 재배한 토란으로 만들었고 아. 어, 안에 이제 모찌가 들어가 있어서 모찌? 어, 달고 쫄깃쫄깃쫄깃한 어, 거, 거 맛있겠다. 저처럼 안 생겼고 일단 <웃음> <섞어서>. <웃음> 설명서 같은 것도 들어있네요 고급져. 어. 어. 맞아, 요 되게 고급지고 뭔가 진짜 포장도 진짜 엄청 잘돼 있고. 엄청 어. 오래된 것 어. 그냥 그냥 지금 네. <웃음> 거 같아. 아저씨 이건 주인장이신 거예요. 장인 정신이 느껴져. 응 결혼해 뭐 있네. 어. 안에 뭐 이렇게 들어있네. 몇 겹으로 이렇게 싸여져 있네요. 제일큰 음. 거. 냄새는 달짝지근한 냄새. 어 안에 모지 확실히 느껴지고. 나요. <웃음> 아, 근데 이거 엄청 부드럽네. 어우, 쫄깃쫄깃하네. 모찌가 많이 들어갔네. 여기는 타이주 그 쇼핑 아이템 탑 10에 들어가는 거. 아 되게 어, 인기가 많아여기 가면 토사원 이런. 진짜 인기 많구나. 맛이, 아, 맛이, 맛있, 맛있, 맛있어, 근데. 고급스러워보고급스 야, 맛이 있으니까 당연히 인기 많겠죠. 주인은 따오치엔 미담포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백자도로 만든 콩소랑 안에 치즈도 들어가 있고 단파도 들어가 있어서 약간, 어. 약간 좀더 달짝지근한 맛을 어, 치즈 완전 좋아하는데 이거 오래 됐어, 오래 됐어. 여기도 1 9 0팔이라고 써있어. 100년 전 거에요. 이 되게 괜찮한 맛인 거 같아요. 되게 고급지겠네요. 또 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간색으로 이게 빨간색. 향이 찬란하게 돼있어 아, 이거 오늘 생긴 거는 좀세 번째 거랑 좀 비슷할 수요 어, 네. 어, 이렇게 비닐라. 똑같이 비닐로 이제 들어있고 어, 되게 감, 부드럽게 소요. 단면 한번 볼까요? 요런 식으로. 어, 안에, 치즈, 노란색이 치즈죠? 치즈인 것 같아. 안에, 단파, 단파도 있고, 어. 치즈 맛이 우선, 강, 강하게 느껴져. 치즈 맛이 처음에 확 들어온다. 되게 트렌디한 맛이야. 치즈가 맛이 좋네요. 치즈가 이게 보니까, 저렴한 걸쓴것 같지가 않고, 좋은 거. 것같아 어, 좋은, 좋은, 쓰고, 좋은. 근데 생각 외로도 판, 판맛이 좀 강하네. 단맛이 아, 음. 나네.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치즈가 또 생치즈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민호 씨가 또 입이 좀 고급이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직까지는. 음. 에그로로 제일 맛있긴 하네요. 음, 다섯 번째. 탕촌 누가탕. 음. 대만 서명은 누가 크래커가 유명한 건 아, 되게, 아세요, 근데? 알고 되게 누가. 좋아요. 누가 크레커 안 돼. 누가가 재료잖아요. 그거야. 어. 거기에다가 아몬드를 섞어가지고 안 돼서 좀더 고소한 맛을. 해야 아, 캔디네, 캔디. 잘성디. 약간 카라멜처럼 생기기도 어, 하고. 이게 지금 하얀 끈적끈적한 게 누가죠? 누가 크렉거에 들어가는? 내가 면 날씨가 좀 추워서 어형을 먹온거 같은데, 야, 야. 온 같은데 야, 야. 여기 이빨 떼운 사람들 먹으면 아, <웃음> 아 이거는 자동차나 어. 영화 볼때쪽차 여기 에 있으면 이건 진짜 계속 <웃음> 먹겠다. <웃음> 이거 맛있네 진짜. 단... 단... 음. 막, 막단 게! 막단게 아니라 아몬드가있어가지고딱 음. 음. 맞아요. 아몬드가좀 나문드? 음. 극대화 시키지 맛. 음, 어르신들은 맞아.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먹는 거 많이 찍었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저번에 찍었던 거는 봉지가되였잖아요 이런건 확실히 좀근플리티가그 <웃음> 어? 가격값을 아, 어, 비싼 값을 하는까 어, 이게 한국에... 잘 되나 보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어, 이거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도 못 가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그만가서좀 구하기 힘든 거 같은데. 맞아. 맞아. 혹시 아이캐리 들어보셨어요? 아이캐리? 아이캐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여기도 아이캐리? 아이캐리 하드캐리 대만 인기 쇼핑템은 아이캐리 아이캐리 하우캐리 런치빤 쏘이 진짜 아이캐리 <몬도> <아이케다>. 구독? 아이캐리 바로, <몬도> 다시 <해봐>. 다시 <웃음> 바로 다시 해드렸어요 아, 바로 하자고? 아이캐리 <몬도> <몬도> 하드캐리 대만 인기 쇼핑템은 아이캐리 아이캐리 하우캐리 런치빤 쏘이 진짜 아이캐리 구독 좋아요 응, 알람설정!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아이캐리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시면 가될것 같아요 어, 우선 아이캐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도 있지만 앱스토어랑 구글플레이 둘다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아이캐리 검색해서 다운을 받고 어플 들어가자마자 다 중국어예요 하지만 저처럼 중국어를 못하셔도 언어 선택을 영어로 바꾸셔서 조금 더 편하게 주문을 진행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선은 주문을 하기 전에 우선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계정은 여기를 누른 다음에 사인업, 자기 핸드폰 번호 입력하시고 네 그러면은 인증 코드를 보내줘요 여기서 인증 코드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요 리퍼럴 코드가 이제 추천 코드예요 12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여기에다가 나아... 쭉... 88을 넣으시면은 대만돈으로 100위엔 그리고 한국돈으로 4,000원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 한정이니까 첫 구매 때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문을 하려면 이제 또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을 바로 또 해봅시다 네 로그인 이제 됐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픽업 로케이션 한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나라로 이제 물건을 주문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니까 사우스 코리아로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화면을 누르면은 여기 있는 게 이제 다 한국으로 주문할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같은 경우는 요게 먹고 겠네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에드트 카트 누르셔가지고 보내시면 되고 카트에 넣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실 때는 오른쪽 상단에 카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카트에 넣은 상품들이 다 있어요 결제창이죠 이 결제창에서 나이추 88을 할인코드로 쿠폰 받으신 걸 이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면은 가격이 디스카운트 되죠 다음 결제창으로 가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주소 등록 여기다 이제 주소 쓰시고 성함 쓰시고 핸드폰 번호나 이제 이메일, 뭐 우편 번호 그리고 이제 다음 밑으로 넘어오면은 결제 방식 어, 자기 원하는 결제 방식으로 결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Next 눌러서 주문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아이캐리 같은 경우는 세계 곳곳에서도 이 대만 상품을 직구할 수 있고 또 대만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 지역에 있는 상품들 한 번에 구매 가능하시니까 정말 유용한 어플 같아요. 그리고 지금 쿠키 영상이 하나 남아있는데 아, 지금 역대급으로 공들여서 찍었거든요 다들 마음의 준비하시고 저랑 같이 보러 가시죠 펑이수 펑이수 육티 육티 대만 대만 대만 대만 쇼핑 쇼핑 쇼핑 쇼핑 해외 지구 빠른 배송 처음 구매 바로 알림 지금 지금 바로 주문 아이캐리 하드캐리 아이 캐리, 하드 캐리, 인기 쇼핑템은 역시 아이 캐리.